부평구는 지난 13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0일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에서 청년창업자 네트워크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 부평. 5월 셋째 주 부평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13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차준택 구청장은 이날 안전교통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주요 방제시설인 삼산동, 삼산 일배수 펌프장과 대형재개발공사장인 대군 2구역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펌프장 운영 상황과 건축공사장, 산업안전 및 폭염 대비 실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준택 구청장은 풍수해나 폭염과 같은 자연재난은 기상예보로 미리 알 수도 있지만 재난안전사고는 특정 요인에 한정되지 않은 위험요소이므로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재난안전분야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민·관·군 간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작년 초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비상상황으로 인해 전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부평구도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가 청년 창업자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일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에서 청년창업자 네트워크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평지역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 창업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창업 애로사항과 경영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청년 창업자 간 자율적인 네트워킹을 시작으로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 경과보고, 청년 창업기업 월드킷 키외 6개 업체의 주요 성과 발표, 질의 답변 및 건의 사항에 이어 전문가의 현장 피드백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차준택 구청장은 부평구의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이 벌써 3년차에 접어들었다며 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교류해 서로 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평구는 오는 25일부터 2021년 청년창업재정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부평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려운 가정 25곳에 희망 가득 찬 밑반찬을 전달했습니다. 직접 조리한 삼치 무조림, 견과류 멸치볶음, 그리고 나물반찬까지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영양 반찬들로 건강한 식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부평구는 지난 7일 어버이날을 맞아 맞춤 돌봄 대상 노인 2 1 0명에게 카네이션 꽃바구니와 생활용품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버이날 기념식은 진행되지 못했지만 직접 어르신들을 뵙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부평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근 동행정복지센터 옥상텃밭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최소를 나눠주기 위한 모종심기를 진행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의 유휴공간을 우리 이웃사랑을 위한 실천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건데요. 상추와 토마토, 고추, 깻잎 등 친환경 채소를 재배해 저소득 가정에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2021년 인천시 아동치과조치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시작합니다. 영구치열로 자리잡는 중요 시기에 구강검진, 교육, 예방진료 등구강보건서비스를 무상 제공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7개월간 관할 보건소 또는 참여 치과 의료기관으로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덴티아이앱을 활용하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청년 한부모 가정은 만 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는 월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평구청에서는 친환경 자연순환 청사를 조성하기 위한 산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산무는 일회용품 없는 자원낭비 없는, 음식물 쓰레기 없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없는 부평을 만들기 위해 부평구에서는 일회용품 반입 금지, 텀블러 사용, 음식은 먹을 만큼 담기 등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없애기는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작은 실천으로 우선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